안녕하세요. 길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A형인데 O형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거나 본인을 비형적 A형이라고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구라이론에 의하면 같은 A형이라도 성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같은 A형이라도 어떻게 전혀 다른 성격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오로지 저의 기본 가정인 혈액형별 핵심 본능으로부터 풀어내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 모두 A형인 경우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O형인 경우부터 볼게요 먼저 부모가 모두 A형인 A형 당연히 이 A형은 A형 기질이 가장 선명한 A형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신의 혈액형이 모두 일치하는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 혈액형 기질을 드러냅니다 타고난 본능과 적응해야 할 환경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체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환경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 중한 명이 O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입니다. 자, 이 A형은 자신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적응해야 할 운명인 노로입니다 A형과 O형이 다른 점이 뭐죠? 결정적으로 다른 게 거리두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A형은 일반적으로 거리를 두는 특성이 있는데 O형은 우리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거의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주도권은 완전히 O형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힘은 거의 일방적 절대적이죠. 그래서 A형은 싫든 좋든 O형에 거리를 두지 않는 방식을 매우 자주 경험하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은 A형 내면에 잠자고 있는 O형 기질, 즉동물적 본능을 일깨우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O형 기질은 모든 혈액형이 다 존재한다고 했죠. 다만 O형이 가장 뚜렷하게 그 기질을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형은 확실히 O형 기질이 섞인 A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A형은 관계가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A형의 거리두기 본능이 작동하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마치 O형처럼 직선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중 한쪽이 B형인 A형은 <목소리> 부모 중 한쪽이 B형인 A형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AB형인 A형입니다 원래 A형과 B형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서로를 오해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엔 B형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형은 여러가지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타고난 본능과 적응해야 할 환경간의 갭이 큰거죠. B 형은 O 형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거의 거리를 두지 않아요. O 형처럼 동지와적으로 관계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의 차이가 큰 편이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B 형은 구속하지도 구속 당하지도 않는 행동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O 형과도 다른 점이죠. 이런 면은 전혀 반대의 본능을 갖고 있는 A 형에게는 매우 자극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이 A 형을 전형적인 A 형과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 A 형 독립심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A형이 이러한 갈등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면 매우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형식을 차려야 하는 관계에 잘 적응하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가까운 관계에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A형은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타입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A형답지 않게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AB형인 사람 이 경우엔 대체로 부모 모두 A형인 사람과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B형도 A형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모 모두 A형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 모두 A형 기질을 갖고 있는 A형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본능도 그렇고 적응한 환경도 그렇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에만 주로 익숙하다는 얘기죠. 이 A형은 지적인 개인주의자 이미지가 강하며 사람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요 비밀스러운 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부모 중 한쪽은 A형이었어요. 본인이랑 같은 A형이었죠. 그런데 부모 모두 자기와 혈액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세 가지 경우입니다. 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 O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 A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입니다. 이렇게 부모 모두 자신과의 혈액형이 다를 경우엔 아무래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이 가장 힘든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A형은 자신과 이질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부모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일단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면 다양하고 이질적인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여 자신의 세계관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A형 중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형과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 이 A형은 기본적으로는 O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모 중한쪽이 O형인 A형들은 A형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바로 O형의 영향 때문이죠 특히 O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은 정치적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오형처럼 강한 동지애를 형성하고요. 가깝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에이비형처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면서 여기에 에이형 특유의 조직 친화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 모두 에이비형입니다. 이 A형은 기본적으로 부모 모두 A형인 A형 그리고 A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AB형도 A형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부모 모두 A형 기질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이라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A형은 비슷한 다른 두 타입에 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역시 막상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자 여기까지 부모 혈액형에 따른 A형의 다양한 타입을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고요왜 하필 부모 혈액형이냐 제 구라이론에 의하면 혈액형은 일종의 본능입니다. 성격을 말하자면 아주 많은 걸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처한 환경이에요. 자신의 타고난 혈액형 본능을 드러내면 낼수록 귀여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운명이 가혹해서 본능을 드러내며 미움을 받거나 심한 경우 처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특히 어린 시절 이때는 자신의 정체성이 채 형성되지 않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마주치는 현실세계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본능을 다루는 습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본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거나 혹은 억누르게 되거나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혈액형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을 밝혀 두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영향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제, 친척, 친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번째, 부모가 혈액형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가정한 것이고요. 세번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연을 끊거나 따로 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라는 거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A형 중에는 A형 기질이 완전히 살아있는 A형이 있고 A형 기질이 약화되거나 변형된 A형이 있어요. A형 기질이 완전히 살아있는 A형은 부모님이 A형이거나 AB형인 A형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모두 A형이거나 모두 a 형이거나 혹은 A형, a 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A형 기질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리 두기 본능이 완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아, 다시 말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상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A형 기질이 약화되거나 변형된 A형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B형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O형을 통해서 경험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A형, B형 또는 AB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 분들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AB형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파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B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이라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좀 특이한 성향을 갖는 A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은 A형, B형 사이에서의 갈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A형이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매우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A형, O형 또는 A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분들은 O형을 통해서 A형 기질이 변형되죠. 이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O형 못지않게 직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 많은 편이고요. 특히 A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은 혈액형 관계에 따른 가장 다양한 경험을 가정 내에서 이미 경험한 A형입니다. 경제중 B형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앞에서 제시한 가정을 전제로 만든 일종의 가설일 뿐입니다. 부모 자식 말고도 혈액형 관계에 대한 경험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부모 자식 관계는 싫든 좋든 적응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친구나 동료는 본인이 불편하다 싶으면 관계 형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비영편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과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